담도계, 최장, 질환의 영양 관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화기 계통에서 지금 소화액을 그 다음 뭐 이렇게 해주고, 우리 전공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간, 담도, 최장. 우선, 간의 구조 기능은 여러분들 아마 3D, 동영상으로 잘 보셨기 때문에 특별히 더 설명을 안해도 될것 같아요 그 체중의 약한 2.5에서 한 3% 한 1.5kg 정도 되는 기관이다 자, 체내에서는 가장 큰 장기다 다른 말로 간을 우리가 이렇게 인체 화학공장이다 화학공장이다 자 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을 지금 앞 안쪽에서 하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간 구조는 약, 간 실질 조직은 한 70% 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혈관이나 담도 조직, 그 다음 뭐 결체 조직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간 세포의 간소엽, 간엽, 간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네개의 엽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간소엽은 육각 기둥 모양을 가지고 있었다 벤젠린 같이 이렇게 육각 기둥 모양을 가지고 있었는 걸 보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중심에 중심 정맥이 있고 그 다음 간에 문맥이 들어오고요 간동맥 담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뭐, 간에 들어오는 동맥이 있고, 간에서 나가는 정맥이 있고, 그 다음, 문맥이 있습니다. 문맥. 자, 어디 문맥 하는 역할이 뭐였습니까? 소화 흡수된 영양분을 간으로 가지고 오는 문맥입니다. 그 다음, 담관. 혈관 벽에 쿠퍼세포가 있는데, 이거 빌리루빈 생성과 방어 기능 수행을 한다. 간의 혈액 공급, 간 동맥, 간 문맥. 자, 간의 기능. 자, 핑크색으로 되어 있네. 물질 대사. 자, 물질. 어떤 물질에 물질 대사가 있느냐. 여기 보충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해도. 몸에 해로운 어떤 독성 물질이 이 간에서 다 해독이 돼야 됩니다. 다음 식균 작용, 담즙 생산, 뭐 혈액 저장, 태아 시절에는 조혈을 담당합니다. 자, 간 기능 많, 많습니다. 자 봅시다. 일단 영양소 대사. 합성, 분해, 저장, 운반 역할 다 담당합니다. 당질대사, 지질대사, 단백질대사, 무기질, 바이타민대사 다 관여합니다. 엄청나죠? 자, 만약, 만약 간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한다. 모든 게 영향을 받습니다. 자, 당질대사 해당작용을 는 당질대사. 자, 이 해당작용은 포도당이 피루부산까지 만들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이게 10단계 반응인데, 자, 일단 해당 과정. 그 다음, 글라이코겐을 합성을 하고 분해를 하는 과정. 글라이코겐은 우리가 포도당이, 포도당을 결국에는 몸에 저장할 수 있는 형태의 물질이다. 글라이코겐을 만들어서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분해해서 포도당으로 분해해서 씁니다. 그 다음에 당신생을 조절, 당신생 조절을 해서 혈당을 조절합니다. 지질대사 에보세요 지방산, 중성지방, 지단백질, 코레스테롤, 인지질, 합성, 지방산, 산화. 자, 다 이게 카네스답니다. 만약에 간이 손상됐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지금 방금 얘기했는 거다 문제가 발생이 되죠. 지방산 산화 감소, 중성 지방 합성 증가로 지방 간이 발생된다. 지방 간. 그 다음 단백질 대사. 자, 단백질. 혈장 단백질, 여러 종류 단백질 많죠. 간에서 합성합니다. 아미노산 분해도 합니다. 그다음 최종적으로 요소 회로를 통해 암모니아를 무독성의 유리아 요소로 만들어서 배설을 합니다. 간에서 만듭니다. 자 만약에 간 손상됐다 그러면 요소 합성이 안 돼요. 그럼 혈중에 암모니아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뇌에 가서 바로 영향을 미칩니다. 간성 뇌증 발생을 일으킵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그 다음 무기질 바이타민 대사도 마찬가지. 철, 구리, 지용성 바이타민 저장, 카로틴이 바이타민 A로 바이타민 K가 프로트롬빈으로 전환되는 것. 그 다음 바이타민 D를 활성형으로 전환하는 것. 뭐 지용성만이 아니고 수용성 바이타민 또 저장 활성화 하는 역할 너무 중요해요 그죠? 그 다음 담접 생성을 합니다 자 코레스테롤로부터 그러니까 담접을 만들려면 코레스테롤이 출발 물질입니다 담접을 생성합니다 그 다음에 간질환시에 이 담즙 생성이 안 되고 빌리루빈이 간으로 유입도 못하면은 조직에 노랗게 황달이 나타납니다. 황달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간에 상당한 어떤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해독 면역 작용, 알코올 뭐 약물 독성 물질 들어오면은 해독을 시켜야 됩니다. 간에서. 그 다음, 면역기능 작용, 면역기능, 기능, 간이 담당합니다. 어, 지금 보니까 너무, 너무 소중하지? 너무, 어? 간을 턴턴히 해줘야 모든 게 지금 해결될 것 같아? 그럼, 간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그렇지 못한지, 여러 가지 검사하는 검사 항목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빌리루빈, AST, ALT, 들어보셨습니까? 네. 예. AST, 뭐 약자일까? ALT, 뭔 약자일까? 약자 생각 안 나죠? 자, 내가 그러면은, 이름만 하나 알려줄게. a l t 의 AL은 알라닌입니다. 아미노산 알라닌 있죠 알라닌 AST는 아스파트 아스파틱 에시드 아스파트산입니다 자 ALT AST가 무슨 간기능 검사에 관여되어 있는지 꼭 여러분들 내가 지금 얘기해줘도 여러분껏 안 돼요 그러니까 관심 가지고 다음에 내가 물을 때는 좀 얘기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 다음 알칼리 포스페테이즈, 감마 GTP, 알부민, 프로트롬빈 타임. 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간 기능을 검간 기능 검사에 이용되고 있다. 이용되고 있다. 그 정도는 하고 이제 담낭입니다. 자 담낭은 담즙 담접 얘기입니다. 담즙을 자, 간에서 합성된 단즙 담즙이 이제 분비되어 가지고 이걸 일단 사용하고 남아 있는 건 이렇게 농축 저장해서 분비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의 기관입니다. 자, 담즙은 어떤 성분으로 되어 있느냐? 수분, 담즙산염, 빌리루빈 콜레스테롤, 뭐 레시틴 자,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하루에 분비량이 약 500에서 1000ml 정도 분비되어가지고 담낭에 저장을 하고 필요할 때 이제 사용하면 됩니다. 자, 담접산염은 어떻게 되어있냐 하면은 자,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원료로 합성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콜산 뭐 데옥시콜 콜산 등 이런 것들을 원료로 해서 합성을 합니다. 그리고 분비되기 전에 용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뭐와 결합을 하냐 하면은 아미노산의 글라이신 또는 타우린. 자, 글라이신, 타우린과 결합해서 염 형태를 이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글리코콜산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글리코콜산. 자. 그럼 담즙이 어떻게 분비되는지 조절하는 역할이 뭐냐? 역할을 할수 있는 게 뭐냐? 이겁니다. 자, 부교감신경, 미주신경이 담낭을 수축. 그다음에 오디과약근을 이완시켜가지고, 이제 분비조절을 한다. 그 다음, 콜레시스토키니는 담낭수축 및오디과약근을 이완을 시킨다. 자, 오디과약근은 시비지장에 존재하는 과략근인데, 담접과 체액 분비에 관여하고 있다. 담접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지방유화. 지방 유화. 그 다음, 리파제, 지방 가수분의 작용. 리파제 작용. 그 다음, 미셀 형성을 촉진해서 지질 소화 흡수에 도움을 준다. 그 다음, 지질만 하는 게 지용성 바이타민. 특히 바이타민 K 흡수. 그 다음, 소장의 세균 증식도 억제하고. 담즙 역할 많죠. 소장 운동 촉진을 하고 담즙 색소나 노폐물 기타 생체 이물질 등 배설 그 다음 코레스테롤 용해 작용 자, 이런 것들이 담즙이 가지고 있다. 담즙이 가지고 있다. 그 다음 이제 최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외분비 기능 외분비 기능은 다시 말해서 소화제입니다 소화 소화효소를 이제 자기가 분비해서 외분비 내분비 내분비는 인슐린, 글루카곤 같은 호르몬으로 분비한다 외분비, 내분비 구분은 여러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내분비 기능 담당하는 호르몬은 어디? 혈액을 타고 필요한 곳으로 작용할 수 있는 곳으로 갑니다. 외분비는 그 자체의 도관이 있어요. 자 외분비 기능 트립신 그다음 췌장 아밀라제 췌장의 리파제 자이 소화 효소를 불활성 형태로 일단 분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활성화시켜서 사용을 합니다. 자, 최장에서 외분비선 3대 영양소 가수분해가 있는 최장액을 분비를 하는데 방금 얘기했듯이 자, 트립시노겐으로 분비를 하고 트립시노겐이 활성화되려면 은 바로 이렇게 12지장 점막에 분비되는 엔테로키나제에서 활성화되어서 활성을 나타낸다 그 다음 키모트립신 5개는 이게 트립신에 의해서 활성화된다 그 다음 프로카복시 펩티타제 역시 트립신에 의해서 활성화된다 그 다음 리파제, 핵산분해제 알파아밀라제 자, 최액분비를 분비를, 분비를 자이 세가지가 이제 어떻게 분비를 촉진을 하는 자, 세 가지 부교감 신경이 체액 분비를 촉진을 세크레틴이 알카리성 체액 소디움 하이드로전 카보네이터를 다량 함유하고 있는 알카리성 체액의 분비를 촉진을 한다 세크레틴 콜레시스토키닌 피지 자, 이 효소가 췌액 분비 촉진 및 담낭 수축에 의해서 담즙 분비를 촉진을 시켜 준다. 담즙 분비 촉진. 그다음 내 분비선에서 자, 알파 세포에서 글루카곤이 글루 알파 세포에서 글루카곤. 이건 혈당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 베타 세포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인슐린. 자 이거는 인슐린은 혈당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글루카곤과 서로 반대 작용을 하고 있죠. 반대 작용을. 그다음 델타 세포에서 소마토스타틴이 알파 베타 세포를 통제를 하는 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알파, 베타, 감마, 아 알파, 베타, 델타 세포. 자 이렇게 이름이 지금 기억을 좀 하시고. 그다음 간 담독의 질환에 관해서 잠시 자, 보자. 간이 중요하다 앞쪽에서 봤습니다. 간 질환에 어떤 종류 질환이 있느냐? 자 급성 간염 원인이 뭐냐? 원인이 자, A형 간염. 주로 오염된 물이나 음식 섭취에 의해서 경구 감염. 입으로 들어가는 오염된 물이나 음식에 의해서 경구 감염을 일으킵니다. A형 간염. 그 다음, B형, C형 간염이 있습니다. 자, 이건 주로 혈액이나 체액이나 성접촉이나 수혈 혹은 모자간 수직 감염으로 혈청 감염이 이루어진다. B형, C형, 그다음 D형 감염, B형 바이러스의 생존과 정식에 의존해서 B형과 동시에 감염될 수 있다. D형, E형, A형과 같이 오염된 물이나 음식 섭취에서 경구 감염이 일어납니다. 자, 지금 밝혀졌는 게 A, B, C, D, E 감염, 감염 밝혀져 있어요. 특히 자, 가장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뭘까요? 여러분들 생각에. 비형관념. 예, 비형관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자, 어찌되었든지, 이간염간염 간염, 간의 염증이 계속 만들어지고 발생된다. 간의 역할을 정상적으로 할수 없다. 굉장히 문제가 발생되겠죠 정상은 피로, 권태감, 오심, 구토, 식욕부진, 황달, 뭐 가려움증 어떻게 해야 될까 절대 안정을 취해야 간조직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어 간세포가 재생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간세포는 재생력이 상당히 좋은 편이다 하지만은 뭐 그런데 그러면 은 간염이 뭐 간경화, 간암 이렇게 안 가야 되겠지 그런데 가는 사람이 지금 너무나 많잖아 맞죠? 그런데 문제는 식사 문제 이런 것들 우리가 신경 써야 됩니다 어떻게? 무자극, 무자극, 자극을 주지 말라 그 다음 에너지, 고에너지식을 하라 킬로그램 대 35에서 4 0킬로칼로리 고당질식 간글라이코겐 합성을 그래도 조금 도와주기 위해서 고당질식 300에서 400그램 고단백질식 식사를 해라 자 간성내증 혼수 시에는 줄여줘야 됩니다 아까 암모니아 요소 배출을 못하고 있는데 응? 고단백질을 해서는 안되잖아 그런 경우에는 간성뇌정에서는간성혼수시에서는 간성 제한을 해주되 가능하면 영양분 충분히 공급해주라 그 다음 지방은 중등지방정도 황달위장장애가 있는 급성 초기에만 지방을 제한하고 회복될 때는 적당량 공급을 해주라 그 다음, 바이타민 충분히 공급해주라. 복수가 찰 때는 염분을 제한해라. 식욕 촉진하는 식단을 구성해주고, 알콜 금지. 알콜 금지. 식기 철저히 소독. 자, 황달이 왜 나느냐.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수 있겠고, 그 다음에 만성 간염입니다. 감염, 자, 급성 간염이 호전되지 않고 간의 염증과 간세포 괴사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와 처음부터 만성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중에 약한 10에서 15% 간경변으로 이행이 되고, 자, 간경변이 되면은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냐. 피로, 황달, 위장장애, 식욕부진, 복수, 부종, 출혈, 간성 혼수, 문맥 고혈압, 위식도 정맥육, 영양 불량. 자, 이런 정상을 나타냅니다. 그때 이렇게 식사를 조절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 지방간이 나올 때, 간의 중성 지방이 5% 이상 비정상적으로 축적되어 있는 상태를 지방간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방간. 원인이 뭐냐? 알코올성 지방간, 뭐 영양 불량성 지방간, 뭐 비만에 의한 지방간, 뭐 등등에 따라서 음식 제한 해주면 되겠고, 자 이거는 국가 시험에 종종 아니 아주 자주 나오는 편이야. 한번 보세요. 자 알코올성 간 질환 원인이 뭐냐? 한번 보세요. 자, 과음 했습니다. 간세포 손상이 됩니다. 그러면 지방간, 케톤증 통풍, 뭐, 영양불량증 등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자, 알올을 섭취했어요. 자, 간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서 알콜 탈수소효소, 탈수소효소라는 건 산화 얘기입니다. 산화 반응입니다. 알코올 탈수소 효소에 의해 가지고 자, 에탄올 마이크로좀에의해서 에탄올을 산화 산화 카탈라제에 의해서 아세트알데하이드 다시 말해서 에탄올 자, 탈수소 효소의 알코올 탈수소 효소에 의해서 산화돼서 아세트알데하이드 만들어졌습니다. 아세트알데하이드는 아세테이트, 그 다음 아세칠코에이, 로 산화됩니다. 아세칠코에이가 TCA 사이클로 들어가주면 좋은데, 알콜에서 왔는 이거 만들어진는 아세칠, 아세칠코에이는 TCA 사이클에 못 들어가고, 자, 못 들어가고, 자, 그 다음 단계 어디로 가야 되냐 지방 산을 생성해서 지방 간으로 가 버립니다. 지방 간으로 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간염을 일으킵니다. 알코올성 간염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또더 발전하면은 알코올 간경변증으로 발전합니다. 더 진행되면 간암으로 갈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사실은 알코올 술 그렇게 먹지 마라 이 얘기예요. 자, 알코올은 이거 이외에도 다른 아주 나쁜 악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보세요, 알코올은 에너지 외의 영양소가 없다. 위장, 최장, 소장의 염증을 일으키고 일으켜서 티아민, 바이타민 B12, 엽산, 바이타민 C 이런 것들의 흡수 저해를 일으킨다 또 마그네슘 요구량은 더 많게 만들어버리고 혈중에 바이타민 D를 만들어야 될자 이런 것들 전부 감소시켜고 그러니까 좋은 역할 하는 게 없다 이 얘기예요. 근데 왜 먹습니까? 먹고 나니까 잠시 기분이 좋아서 먹잖아. 자, 그래서 자, 알코올 관련해서 문제들이 자주 나온다. 알코올 관련해서 그다음 담낭질환은 뭐 담석증이 뭐 비만, 당뇨, 염증성 장질환 환자, 담즙침체담즙성분변화 지방섭취 증가의 원인으로 담석증이 나오더라. 담석 성분은 콜레스테롤 결석, 빌리루빈 결석, 뭐 혼합되어 있는 결석 자 이렇게 원인을 가지고 있고 자, 식사요법은 어떻게 하자 그 다음에 최장 질환 마찬가지 최장에서 우리가 만성 최장 이렇게 해서 어,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동영상에서 본 내용을 꼭 한번 숙지하시고 요약본을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 체중조절 영양관리